저희 크라이너 씨 9월 3일 숲 TV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숲 TV에서 저희 크라이너 씨를 만나실 수 있는데 어, 옥스틱이 아니라 어, 일렉으로 진짜 공연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곧 공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크라이너 씨는 8월 24일 날 25주년 베스트 앨범이 나오고요, 콘서트가 원래 9월 19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연기를 했어요 10월 24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수동에 있는 에스펙토리 같은 장소입니다 네. <웃음> 9월 3일 슈투브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슈투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카인넛도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웃음> 검색해 주셔가지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크라인노 온라인 콘서트 9월 3일 숲튜브에서 만나요. 숲튜브. 아, 숲튜브. 발음 조심하세요. 튜브. 숲튜브입니다. 숲튜브. 숲튜브. 숲튜브. 여러분 숲튜브 아닙니다. 숲튜브. 숲, 숲튜브. 내가 그린 기린 그린, 그린 찰찰찰찰찰찰. 숲튜브. 간장국장 아, 매장. 용산 전자랜드에서 만나지 말아요.